하려니오 진짜 랜만에아있어 댓글 요청 했었는데. 하이아니 하영이 좀은 아니고 그냥 식사 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맞아, 요 너무 고나 초반에 뭐 올린 게 있겠네? 제가 <웃음> 따로 <나는> 그런 <웃음> 영화. 을의는 <웃음> 음, 그거, 그거 자체가 지금 나온 지도 <웃음> 조금 거의, 아, 거의 한 가지. 네, 거의 한지 아, 그치. 써먹을 <웃음> <선거기에도 웃음> <했으니까>. 네, <딱, 웃음> <선거기에도 웃음> 지금 거의 스타일의 나은. 나는 아하 오늘 새벽이 되게 생생에 늦게 자는 편이어서 그날 그냥 자기널로 동 와서 이렇게 <웃음> 하다가뭐 다른 거 하다 운영이 <웃음> 딱본 거야. 기사를 본 거야. 5월 1 4일 기습한 게 이런 식으로 썼는데 오? <웃음> 5월 1 4일 전부 했네. <정보됐네. 웃음> 자고 일어나면 그러니까 이미 월 14일이었는데, 어, 어, 어. <웃음> 한 10시간만... 어. 그면나 그러니까 약간 열흘 남았다고 생각해보는 게 낫겠지? 그러니까... 우리 다 24일부터 쿵한하기다리고 근데... 희주가... 어, 그. 바로 말해줘가지고, 어, 나도 근데 게임 어. 써가지고... <웃음> <웃음> 어. <그리고> 약간... <웃음> <걸> <웃음> 어, <웃음> 어. 내가 내가 그냥... 다고 약간... 기다리고는 있었는데, 그게 열흘 어. 후에... 나나름그 의미가 있잖아또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이 나도... 나그 나도... 나도... 나이나어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브릿지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나도... 그도나도 좋찬드 네, 너무 너무 진짜 이렇게, 이렇게 딱 뚫고 나가면 태테시때고 약간 그, 테일 그.. 거 약간 약간 되게 있는 시안뜨고 듣다가 그, 그 약간 뮤직비디오 같은명이 따로 있는데 네오킹림네 오 어, 레오스틱 저오 어. 그래. 어, 그거 보니까 거기가 약간 어, 딱 그냥 인물을 딱 잡아주면서 누가 어, 그 부르는지 음. 음. 음. 음. 너무 그게 음. 영화 오프닝 같지 않아? 음. 이렇게 오르차 아려가서 고급져서 약간 풍성하게 그냥 으로 가는 한국으로 가는 비 부금이라고 너무 <웃음> 진짜 에이. 빨리 떠가지고 빨리 떠고기 그러니까 우리가 참여를 한곡이었는 아니고 음. 너무 좋지 않게 잘 됐어 진짜 그러니까 사실 음. 그런 게 발매가 되고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들어가 이랬는데 영업을 하다가 거의 보통 우리가 이제 어. 아이돌이나 어. 아이돌 아, 사실 그 아이돌에 어. 조금 관심이 되 있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응. 응. 한번 응. 나는 게없는한번 들어보고 나는 거 같아 데간 이거를 이제 구한거나 응. 요즘 응. 그 하이라이트 앱은 되게 많이 들어 라고 응. 연락이 응. 그 노래 너무 좋대 딱이 계절이라구 응. 와 노래 되게 청량하니까 아 그런 것도 좋아 속삭해 가면 진짜 너무 좋아 그니까 그니까 사실 이거 국미투에서이 곡을 속잖아 그냥 나올 거 아니야? 문제그 아, 영상만 아, 나온 거구나 음, 어 아, 그니까 나는 약간 안무가 있지 않을까? 어제 <웃음> 진짜... 좀 기대 아, 모르겠다 아무튼 근데 몰라 콘서트는 갈수 있어 가고 싶지? <웃음> <가보실. 웃음> <웃음> 근데 보면도 <웃음> 음. 좋고 막 어쨌든 그냥 노래 자체로도 그냥... 제목도 되게 긍정적이다. 아, 긍정적. 네, 하이퍼잖아 되게. 하이웨이 투 헤드 이라니. 그래서 뭔가 노래에 그런 세련되고 정말 한가가사와그리고아 <목소리> 진짜 노래가 <목소리> 너무 힙한. <휘? 웃음> 아, 유질 겉어 정말 <목소리> 매워. 어. 어, 이름대로. 이름대로 파는 거. 우리 맨 처음에 가이드 들어서 작업할 때부터 하고 그런 생각는데 역시나 응. 이번에리 레코딩 네. 된게더 응. 더 좋았고 아, 가사가 입혀진 것도 굉장히 좋았고 한글로 입혀진 부분들도 다 좋았고 왜냐면은 아. 작사를 하도 뽑는 우리가 약간 예전 뭐 수강생 때 나오는, 어떻게 면 옛날에 막 자수가 많은 것들을 쓰다가, 아, 너무 자수 많 쓰기 힘들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짜는 게 좋고, 자수가 없으면, 물리적으로 쳐야 될게 줄어든다. 줄어 아, 쓸수록 그 자수는 자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경할 수는 있모르게 좋고. 도 되게 그런 적이 되게 잘하더라고요. <웃음> 맞아. 짧은 룩을 음, 씁니다. 음, 음, 그 맞아. 안에 메시지를 다 남겨야 지는 음. 임팩트 있는 사람도 있어야 하 음, 음, 그냥 채운다고 네. 되는 게 아. 아니니까. 네. 그리고 나는 또 약간 의미가 <웃음> 있었던 게 사실 다시 t 7이 에피 되게 강한 그룹이잖아. 그 래퍼분들이 가사를 쓰시고 심지어 되게 잘 쓰시는 그런 그룹인데 그런 그룹의랩 가사를 쓸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게 이렇게 뭔가 다른 그업들이랑역 들림도 아저 진짜 들림도 뉴엑티브 그리고 대동식을 안한다 그래서 이제 이혼이는 두 번째 여기 다 하네요 처음으로 또 참여한 거는 처음이니까 처음 티브가